이전 시간에는 우리는 도커 안의 파일을 직접 수정했죠. 자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도커의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index.html 파일을 직접 수정했다고 쳐보자고요. 자 이렇게 했는데 컨테이너가 사라졌다면 어렵게 작업한 내용이 물거품이 됩니다. 물론 컨테이너가 사라지지 않게 하면 되겠죠. 하지만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성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닌가요?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? 컨테이너의 user local apache2 htdocs 디렉토리와 host의 desktop htdocs 디렉토리를 연결하고 host 쪽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렇게 한다면 컨테이너가 날라가도 우리의 소스코드는 여전히 호스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겠죠. 또이 파일을 버전 관리하기도 쉬울 것입니다.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에게 맡기고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은 호스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제가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데스크탑 밑에 htdocs directory 밑에 index.html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할 것은 음,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그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과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을 연결할 겁니다 자 저는 터미널을 열었고요 docker run httpd인데 자, 이때, 어, 호스트의 8888번 포트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연결하고요. 여기가 중요합니다. 마이너스 V 옵션을 쓰는 거예요. 뭐, 볼륨의 약자겠죠? 자, 이때에 저는 데스크탑 밑에 있는 htdocs 디렉토리와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안에서 그 웹페이지를 찾도록 약속되어 있는 디렉토리인 usl local apache2.htdocs 디렉토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. 자,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, 실행이 됐습니다. 자, 웹브라우저로 화면을 옮겨봅시다. 자, 그리고 접속을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h e l l o 느낌표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다 호스트를 수정한 거죠 그럼 이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의 파일 시스템도 바뀌면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럼 뭐가 좋아요? 호스트에서 파일이 수정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호스트 환경 안에서 이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한다든지, 백업 정책을 수행한다든지, 또 에디터로 코드를 편집한다든지, 이러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. 어때요? 좋죠?